안녕하세요 인당 1개씩 먹으면 거든요 음, 네, 오일 잠시만요 다 꺼내서 봐야 돼 아, 볶음밥이잖 네. 아, 이게 오, 하나는 엄청 매운 거요 내가 엄청 매운 거 먹으려고 이게 매는거요 어, 매운 거 색깔 봐봐 어? 이빨 어 됐네요. 자, 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오랜만이야. 언니 조금 딸려볼래요? 네. 언니가 네. 조금 딸려봐요. 네. 아 죄송한 아들. 됐어요. 누가들 와요? 어 됐어요. 괜찮지? 어 너무 호기질 들어. 이가네 좋아해? 저, 음. 엄청 좋아. 어, 음... 먼저 의자 이요 펫. 어, 빼도 돼요. 자, 음 보요 음 들어와요. 쏙들어 쏙. 와. 어쨌고쏙들어가요오 쏙. 음아음 어, 됐어요 오, 이 편하다. 어요 아, 됐어요. 아. 자, 우리 잘 먹을게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어, 원언니 처음. <웃음> 음 이거는 말. 이거는 매운 거거든요 어, 확실히 빨갛네 음어 아, 매워 잘 먹겠습니다 음 한입 먹어봐요 음 먹어봐 근데 다 맵긴 해 얘도 살짝 매워 생 좋아했네요 아 이건 좀 하얗다 음 아닌데 얘가 제일 빨갛구만 음, 음, 음, 그니까 유산지가 마음에 드니? 괜찮아요. 음, 혼자 사니까 뭐가 좋아? 음, 솔직히 아주 좋은 점도 그랬어요. 혼자 있잖아 좀 외로워요. 음. 유현이의 그게 그리움을 봐요. 근데 혼자 사니까 좋아 잘 때가 그저 혼자 살기 좋지 아 그렇다 왜냐면 일 끝나면 숙소는 연장 되잖아 일이 응? 그 감정선이 아 근데 여기는 분리가 되잖아 어 맞아 그잖아 만약 네가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산다고 해봐 재밌지 우리는 나중에 늙어서 같이 살자 어, 게임도 하고 그지 그래. 음. 게임 음. 아방 게임. 아 게임방을 차려놓는 거야 집에다가 음, 좋다. 언니랑 나랑은 약간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약간 비슷해하고 아, 사실 하고. 이번에도 트라이도 하은이랑 성격 안 맞지? 하근이랑 성격 안 맞지? 친분을 제외하고 진짜 딱그것맞 했어 완전 그 게임을 일처하이걸 깨야 한다는 음, 그래요? 랑제 숙제, 숙제. 응, 이이이 면은 어떻게 그래? 음. 숙소에 살면 숙소 비용을 따로 추장 언니가 받지 않아요. 맛있어. 음. 이야. Yeah. 근데 저게 17층에서 걸어와야 되거들 지금. 하늘. 음. 거기 너무 잘 아는 거 벨벳도 부는데 17층에 <웃음> 걸어 내려가야 돼. 1 7 너무 했어. 저머리색 제가 브라운이. 음~ 부작별 움직였어요. 한민이 언니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쁘죠 언니 진짜 놀랐어요 음~ 머리 지 와! 그 아우라랑 후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저 한민이 언니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왜 왜? 너무 맞아요. 한민이 언니 저한테 예쁘다고 칭찬했것거든요 음. <웃음>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제 절 음. 하기 딱 직전까지 음. 옷이 다 했었죠. 돈도 많이 벌고 한민이도 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도서 하면서 가지고 어제도 한번서하면어더 더 열심히 하라서 하면서 <웃음> 어, 근데 한민이 언니랑 같이 오신 멋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응, 응. 써니언니랑 충배트라고 난리났었는데 써니언니 지지 않더라고요 <웃음> 왜왜? 무대에서 아충배트어제 음. 음. 진짜 재밌었어 저 쇼하는데도 제가 뒤쪽 있었잖아요. 백. 어. 뒤쪽에 있었잖아요, 백뒤쪽에 한민이 가 저기 왼쪽 끝쪽 자리에 앉아있었거든요. 네, 네. 어. 좀더 평소보다 훨씬 힘주고 열심히 췄잖아요. 음. 웃으면서. 하나남안다 근데 고거 어, 그냥? 한번 더. 음. 음. 이건가? 아, 맞아요 그거 계정이 올라온 충고 있는 인간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가 아니, 아아아 아니, 다아 설마 초이, 아니, 오, 음. 맛대요. 음 어, 초이야. 초이 언니 y only, 대요 u 음어 초이야. 초 초이 니 안녕하세요. 정말 yanya. I'm a s a 방송이니까 손 m a s a m b i t 다 I'm a sambita. I'm a s a 이 b 이 t 이 i 이 밥더 있어요 먹어요 음. 맛있다 음, 오랜만 먹으면 보통 맛있어 이거는 무슨 맛이야? 약간 김치 필라프드아 음. 닭갈비 음 얘도 맛있네 너희꺼 음, 언니 저랑 바꿀래요? 응응 음. 진짜 너희 먹고 싶어 먹어 형님 여기 맛있응 맛있어 언니께안 매운 거 아닌가? k onion, no? milk, milk, m 원래 k m i 맛있어 몰라요 몰래 주나 너기 석회야? 응? 석회야? 응 <웃음> 그렇죠 얘는 지금 꽤 만든다고 밥을 안 먹었어요 아니 이게 또 오래 하고 막2무시간씩 하고 하면은 자기 바쁘니까 또 밥도 생각 안 나고 너네 근데 사관할 때도 포기 안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안 했네. 어, 오히려 사관문이 딱 들어갔는데 뭔가 벽처럼은 안 느껴져 이관처럼. 음 카운트에 음. 어떻게? 아. 아, 이거 요게 입고 요기 있잖아. 제가안 입을 수가 있나요?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나머지그 사람들도 밥 타임을 안 가지고 가나봐 너네는? 밥 타임 점심시간이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 때 나는 하루 종일 영상 보고 있지국 공략 이런 거. 음... 아, 뭐. 근데 뭔가 그만큼 놀자 할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게. 좋은 거야. 너도 하려나 <웃음> 언니 너 게임 진짜 못할 거 같아. 언니 하면서 은근 잘해요. 언니 그것도 해보고 싶아요 이거 구개 빠졌잖아. <웃음> 롤? 어, 어. 인정할 <웃음> 거같 롤은 유자 못 따라가겠더라. 응, 응. 유자 너무 잘진조지가면다 좋을 텐데. 진주어떠나요 주장이 보고 싶었어. 음. 원래 제니님. 막 아, 대단하다, 분들, 너네 한 스물 몇 시간 했죠? 음. 와, 대단하다, 진짜. 난 그렇게 못해. 음, 뭔가 여원 언니는 한가 김박이라도 사다놓고 먹을 그런 스타일 아니, 음. 아예 한가 빈박 먹어봐야 아예 안 드시는 음. 스타일. 윤서랑 나 이번에 같이 갔었거든요. 음. 나랑 너무 안 맞아요. 좀 하다가 어저 님들 뭐가 탄력이 딱 올라올 것 같아서 저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파티 좀나한번할짝 무슨 짓을 하고 추장지 자러 간다. 얘밥 먹고 올게. 언니 밥안돼 김밥 시켜 컴퓨터 앞에서 먹어. 컴퓨터 앞서 에 컴... 김밥 먹고. 말로. 얘나두 시간만 자고 올게. 안 돼. 음. 그렇게 20시간 게임하고 네. 한 2주, 4시간 자고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이거 응. 하, 하려면 제대로 안니다 응. 걸어다니는 경험치 음. 밥더 먹어요 이거 육안에 닭갈비 볶은 맛허기졌다 응. 아우 어, 아니에요 아 너무 많아요 20시간은 해줘야지 아, 양이요? 양 이거 두 공기씩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일반 직장 사람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자 만지고 해? 출근 안 해? 대단하다 휴시만 재결하지 않을까요? 직장생활 하시는데 아침 아침 7시인가 요 마침면 밤일 하는 건가? 아니에요 기상 그 사람 밤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몰라 사실 난 실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뭐를 어떤 사람이 든 별로게 임 안해서는 상관이없어 호스트 선수가그런건 오히려 이득이 아, 선수. 아, 남자야 남자야 호스트 선수 아니야? 그 목소리에 호스트 선수는 귀엽긴 하겠다 응. 목소리가 귀여응 농담도 응. 잘하고 응. 뭐라고 하는지 농담을? 어그뭐 약간 분위기를 니까 계속 트라이하고 시간 하다 시간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힘들지 않나? 근 음. 계속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음, 분위기 약간 곱창 나지 않게 그래서 응. 뭐 우리는 누구 탓하지 않아 죽어도. 아니 너네 그 사람 기다리고 있을 때 응? 내가 너네 기, 파, 파티 잠깐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없던데 그 사람? 없어 디스코드아 디스코드로? 음. 음. 방송 회원가입? 그 점점 레벨업 하는거죠 음. 그래서 가격별로 여러분 근데 사실 레벨업해도 별거 없어요 그냥 990원짜리 해요 어. 너무 솔직한거 니네요 <웃음> 혜택은 다 똑같아요 음 진짜 맞아요. 나이 들면 게임이 힘들어요. 예전만큼 피지컬이 안 나와. 공소 그래. 음. 머릿속으로는 피했는데 손은 못 피했어. 맞아요. 응. 피지컬이 안 나와. 음. 오늘 게임은 아니 어? 저 사이버 c h 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누가 그랬더니 엔 a 트 세라니까 네 이러면서 막 그래요 사이버 치매는 또 뭐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막 12, 5, 7뭐 이런 거 o 데 t s 를 외웠는데 응. 음. 사실 y o n c y b e r c h 이건 뭐 먹어요? 어실 네. 어저께 몇번 졸았어 조이. 그 전날은 안전했는데, 어저께 조금... 우리가 그 상황에 잘 수가 있지? 그래서 그랬잖아 정신 차려보면은 어, 죽어있고 아 미친년인가 봐 한번. 그 체력이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내일 됐어요. 응, 음, 이쁘다. 아, 또 여자야. 나도. 비타일은 못이다. 또, 나 오늘 게임은 하자들이게임만 했을 때는 다 잘랐나요? 응. 나도 잘하어야 되는데.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아, 너무 맛있게 먹고 싶다.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안 부족해. 얘는 더 얘는 얼굴을 더할 생각 없지 않아요? 있어요. 오, 있대요. 음. 근데 있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할수 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괜히 생각만 하면 빨리 소형 수술 가고 싶어. 어, 걔는 얘큰 가슴에 뭐뭐 뭐 들어와서 별 감도 없다던데. 음, 응. 워낙 워낙 방이 커갖고 촉감도 좋지. 뭐촉감 좋다더라. 원래는 수술하면 촉감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나 위에 살이 많으면 잠깐 맛있을 맛있는 것보다 배가 너무 고팠어 근데 인간의 욕심한간둘 것도 없잖아 그렇지 없어서 맞아요 아 너무 맛있어 저한테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에서 음. 아. 아, <웃음> 어, 이제 좀 살겠네. 임신 중이라서 못 보다가 애 낳고 다시 보는데 맨날 맨날 본거또 보고 애들 재울 땐 귀로 듣고 어. 미라니 하게 애 임신했을 때는 안 보는 게 좋죠. 태양에안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음. <웃음> 음. 살? 유해한 방송이었나봐 <웃음> 살 어, 빠졌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음 그때 방송에서 괜히 말했다가 댓글로 그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어, 그런게 있어요? 응? 응? 알약으로 배워있거든요 음. 아. 손님들이 취소하니 사걸로 왔다고 어, 해서 유튜브를 어 그래요? 형 어, 음, 퇴계를 언니와 함께 했는데 아 그래요? 손님들 그걸 알아보시고아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 려원님 옆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아유~~ <웃음> San l u c i 저 뷰티샵 운영중인데 어 그래요 음. 언니씨 어디 뷰티샵인데요? 가까우면 제가 놀러 갈게요 어, 어 근데 제가 다니는 뷰티샵들도 언니 다 알고 있죠? 음, 아까 산네임 깨는데 여자 두 분이랑 남자 한분 계셨어요 어,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 목소리가 그투 트젠방송 그분도 안 모셨다 저번에 조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번에도 말만 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음. 어, 그런건 참 없다 관종 이런 끼는 없네 보통 자기 알아봐 달라고 아이디도 뭐 bj 뭐뭐 이런거 하고 막 길드 이름도 그런거 하고 근데 그런걸 안하네 음. 언니, 저 고민이 있는데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저희엄마께서 도박을 하세요. 고스톱 정성 가서 박하라 하시고, 성인 오락실도 다니시는데, 진짜 창피해서 죽고 싶고, 부모 제식하는 연을 끊을까 고민이에요. 언니 좋은 좀 부탁드려요. 제가 딱히 해드릴 좋은 게 없습니다. <웃음> <웃음> 뭐 아니면 도요? 사실 가서 많이 따오시면 문제 되진 않지 않나? <웃음> <웃음> 어, 많이 따오셔서 막 맞아요. 언니한테 막좀못 따와서 그런 거잖아요 응. 많이 따와서 언니한테 막 명품을 막 선물해 주고 그럼 또 <웃음> 응.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저는 머리 아, 기르고 <웃음> 싶은데 이번 연도까지는 단발로 쭉 유지할 생각이에요 음. 25살 음, 단발. 어... 27살때부터 머리킬러. 도박이라는게 중독. 음. 근데 도박이란걸 많이 하다보면 중독을 넘어서버려요. 음. 그러면 내가 하고싶을 때할수 있어요. 음. 중독이라는게 음. 직장도 버리고 가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게 중독이잖아요. 내가 프로포폴도 하면서 느꼈어요. 중독을 넘어서면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어요. 그게 조절이 돼요. 컨트롤이 돼요. 성형도 내가 음. 어, 진너들로 말때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어요. 제 음. 중독을 음. 넘어선 건 중독을 넘어서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도박도 진짜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넘어서니까. 이 쌍년들이 첫날 만날 전화 와요. 내가 호구니까. 미소야 뭐... 미서야, 뭐 고소치로 나는 그때 응답을 안 하죠. 음. 중독을 넘어서면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 그 선택까지 가기가 힘들죠. 음. 아니 모든 중독 안 좋지 뭐. 이중독도 안 좋고. 그게 전문가가 조절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어, 윤희님, 나는 그 전문가의 경지를 너무 섰어요 그 전문가들도 나를 바꿔할 수 없어 전 남자를 좋아하는데 애어블드있 응? 인종축소 흉터 최소화하는 거 흉터 레이저 잘 받으러 다니는 것 뿐일까? 전 없어요. 음, 거의 없어요. 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안이 머리 붙인다고 하셨는데 보셨어요? 어, 그래요? 어, 안 붙였던데? 언제? 몰로저 네. <웃음> 학생 때알바는 가게사님이 장서따 즐겨 하시는 동긴돌을좀 팔에 머리때 이렇게 채님 가지고 있는데 하나 남았어요. 첫 단은 좀 판이 크니까. 이거 옷 사이즈가 원래 이렇게 나온 옷이에요. 이 옷이. 렌즈. 어, 옷이 이 옷이. 어, 예쁘다. 원래 이렇게 나온 옷이에요. 그리고. 막시아에 나 이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 이게 원피스뭐내 스타일이야. 어, 이렇게. 어, 나도 한번 이런 거 좋아. 원피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샀어요? 좀산지대됐어요니 좀 이런 거좋아예요 어머 속을 다 보고 <웃음> <웃음> <웃음> 진짜요 에휴.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에 음. 어제 잠깐 방송에 나오셨는데 붙인다고 하셨어요 쇼금 마지막으로 어 그래요 지금 붙여줄 수 있다 방송 금지였는데 차고가 있었나 봐요 음. 네 친구님 얼른 오세요 춘아님 외모광장은 어떻게 부릴수 있을까요? 일단 성형을 저처럼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 한계점에 도달하거든요. 아, 더 이상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하게 돼요. 아, 아, 오늘 쉬울까요? 방송 욕심이 그득한 눈빛을 어 여하튼 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배때 지가 든든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기운이 납니다. 봐봐. 음. 이렇게. 음. <웃음>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